어, 단기 매매할 때 가장 좋은 지표 매매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일단 차트 기반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지표 베스트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조지표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가격을 기반으로 각종 이론이나 아니면 로직을 통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수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을 보조지표 활용법이라고 하는데 보조지표 첫 번째,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캔들의 종가, 그러니까 캔들 그때 배웠죠. 그 차트의 가격을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낸 거를 이제 선으로 표시를 해서 어, 그 선에 대한 어 지지 저항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해당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받았던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어 가격선으로 여,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다 했어. 어 그리고 평균선 자체가 시, 그 추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런 식으로 어 각각 기간마다의 이평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평선 어 활용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동 평균선이랑 상당히 밀접한 어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인데 어 바로 MACD입니다. MACD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자체 이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라는 게 바로 어 MACD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동 평균선 말씀드릴 때 단기, 음. 중기, 장기 이 이평선들간의 배열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그 이평을 그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 상태를 조금 더그 어, 구체화하는 그런 활용법이 MACD다 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이동 평균선이랑 다르게 MACD 같은 경우에는 EMA라는 보조 그 이동 평균을 사용합니다. E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가격에 조금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내는 그런 방식인데 주로 12 그리고 26 2평 이두 가지 2평선의 배열 관계를 어 따져서 이 MACD를 활용을 합니다. MACD는 MACD선, 시그널선 그리고 어 히스토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 MAC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딱 사전적인 활용법 이라기보다는 그 사용자의 해석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큰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RSI입니다. 어, RSI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예요. RSI는 모멘턴 지표라고 하는데 어, 일정 기간 동안의 수급의 추이를 따져서 현재 상황의 매수 매도 간의 균형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존에한 14일 이제 14일이 그 보통의 범위인데, 자, 14일 동안의 추이를 따져봤을 때, 현재의 가격이, 어, 좀, 매수가 너무 좀 약간 과하다. 어, 아니면 매도 세력이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 불균형 상태를 측정하는 게 이제 오실레이터 지표인데, 그 오실레이터 지표 중에 하나가 RSI다.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오실레이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랑 이제 함께 사용을 해야지 올바른 활용법이 되는데, 어,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 때는 과매수 지표가 계속 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과매수가 떴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은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게 어, 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 때는 과매수에 대한 신뢰보다는 과매도에 대한 신뢰를 더 크게 두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은 어, 이 방법을 이제 역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가 과하게 지속이 되다가 과매수가 계속 뜨다가 갑자기 조정이 받아서 과매도가 뜬다. 그때는 신뢰성을 가지고 매수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자리를 찾는 게 이제 그 추세가 상승 추세가 됐을 때 과매도 시그널이 떴을 때 그때 조정 자리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지금 오실레이터 지표의 올바른 활용법이다.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하락 추세 때 과매수 효과가 뜨면은 그 하락에 대한 그 매도 지표로서 활용을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할 때 가장 좋은 지표 매매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에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이버전스 활용법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름대죠, 구름대. 예, 그래서 구름대를 딱 놓고, 이제 뭐, 음운대양호대 해가지고 지지자원 관계를 살피는 건데, 어, 사실 이렇게만 쓰셔도 상당히 좀 신뢰성을 갖는 게, 어, 사실입니다. 어, 그, 구름대라고 하는 게 선행스팬 1과 2의 그 배열 공간인데, 어, 이 공간에서는 뭐, 물론 지지자원 관계도 에 상당히 많이 나타내는 측면도 많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일목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지제원 관계도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구름대와 각종 개선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양을 보고 어,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빌트인만 해놓고 딱 초보자분들이 보시더라도 아 지금 구름대 위에 있으니까 좋은 추세구나 아니면 밑에 있구나 밑에 있기 때문에 어좀 추세가 꺾였구나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눈에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다 해서 일목균형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단선의 모양을 보고 이제 곧큰가격 변동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어, 동시에 그 이동평균선의 그 모양, 방향을 보고 어, 그 방향성을 체크를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어, 주된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단선의 모양, 어, 스퀴즈라고 하는데 그 상하단선의 모양과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통해서 어, 그 포지션을 찾는 어, 활용 방법 중에 하나다. 볼링저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평선과 상당히 좀 활용법이 많이 겹치고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랑 복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파면 팔수록 조금 더 난해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고 활용을 하셔도 충분하다 어,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보조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 다섯 가지 보조지표는 뭐 제가 뽑은 거기도 하지만 다른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리서치 자료들 보시면 은 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 중에 이 어, 다섯 가지가 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매우 신뢰성이 높고요 활용 방법도 뭐 비교적 쉽기 때문에 어, 많이들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한 가지 빠진 지표가 있습니다 뭐죠? 인간지표 인간 인간지표 좋죠 인간지표 좋습니다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뭐 저희 방송을 하거나 저희 그, 그 커뮤니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투표를 해요 가끔. 그때 좀 갈려요 의견이. 떨어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근데 그때 시장 의견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네, 개미들이 사고 싶을 때는 늘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야 될 때는 정작? 외면받고 시장 자체가 인간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둑한 배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좀 지식을 쌓아가시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좀 이렇게 확 트이는 게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 공부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 있길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 보지 지표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